보이스피싱, 낚시에 피싱이 포함된 단어입니다. 네, 여기는 서울 남부지검 첨단 범죄수사 일부의 박지훈 검사입니다. 그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사건 진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재산을 환수해서 확인해야 범행의 연루가 되는지 확인해 볼수 있고요. 정부나 금융기관은 절대로 개인에게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. 모르는 전화, 문자, SNS 등에 절대 의심을 거두지 마세요.